예 저도 몰라요 <웃음> 따라봤지면 잡곡같은거 들어가는거 싫어하세요? 아, 관계없어요 음, 뭐 콩같은거 싫어.. 예예예 괜히 밥한다그랬다가 망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밥하는 동안 된장찌개도 할게요 재료가 있거든요 네, <웃음> 저기서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어, 뭐 돼지고기 괜찮아요? 돼지고기요? 이 끝나서, 생겹살이죠 여기 삼겹 살. 야채 같은 거 있어요? 고기에다 먹을 그래가지고. 응. 아쌈쌀 아니, 정도는 아니고 이거 어차피 남는데 굴때 쓸까? 새송이버섯인데? 좋지 여기는 처음 오신 거예요? 왜? 네. 처음 오신 거요 저기 회사 선배님이 아까 오셨던 분 음, 여기 잘 오시는 분봐 좋다 그래서 한번와 오는데 내일 주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얼버 그래? 그렇죠. 장작, 장작 많이 써놓고 응, 갑자기 <웃음> 가스랜턴 감성이... 내가 <웃음> 어저께 창고에서 떼왔다니까요 아, 10년 넘게 이렇게 다고 이거 스탠도 딱이네. 음. 이거 다이소에서 5천 원이에요, 이거. 저기요 네. 이게 다이소이 없었지나요 아, 있어요, 이거. 스마트폰 용품 파는 데 가면. <웃음> 두개 있잖아요. 하나 쓰고 하나 먼저 사서 쓰다가 괜찮아 가지고 접은 크기도 작고 이제 집에 와 미쳤다 이게 5천원이면 삼각대 좋은 거 있거든요 두 개나 <웃음> 근데 그거 안 가지고 이거 갖고 다녀요 미쳤네 저게 5천원이라고 <웃음> 저기로 나왔어요 저기로 아이 커트데 어디 막 저기 저 한데가 없어.